원장님 HA 필러 맞았는데 6년이 지났는데 콧대에 아직 HA 필러 남았는 것 같은데 이거 녹여야 할까요? 음,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한참 지났는데도 만져집니다 이거는 난 1년간다고 들었는데 왜 만져지나요? 이건 부작용이 아닌가요? 이상한 필러를 놔준 게 아닌가요? 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의사가 1년 정도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1년 동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년 동안 내가 이만큼 넣었으면 1년 동안 이렇게 가다가 아 1년이 됐네 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보통은 HA필러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5 6개월 정도부터 서서히 흡수대에 가서 1년 정도면 반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 반이나 남았네 아직도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 지금쯤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많이 효과가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우리가 1년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필러의 유지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그 남아 있던 반은 1년이 지나서 남아 있던 반은 서서히 흡수돼서 부위에 따라서 어디는 어디한 5-6년 어디는 한, 5, 6년, 어디는 한 2년, 2년 정도에 거의 다 흡수되게 되죠 그러면 5-6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것이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그냥 만일 그 결과가 좋았다면 거기다가 재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같은 종류 필러로 그리고 만일 싫다면 놔두면 사라질 거고 좀더 빨리 없애고 싶으면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 사라질 겁니다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필러 좋은 필러는 언제든지 녹여도 5-6년 정도 남아있어도 녹이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녹이시고요 그 다음에 만일 좋으면 재시술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